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여기는 오픈메타시티 입니다 어, 가상 부동산 nft 를 어, 확보를 할수 있는 곳인데 어,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 관련해서 양말을 찾아라 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미션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오픈메타시티 를 기존에 가지고 어,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어, 미션은 간단한데 일단 오픈메타시티 에 로그인을 일단 첫 번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일자별로 그 쿠폰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해당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쿠폰 번어그 오늘 로그인을 통해 가지고 받은 청약권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청약하기에 어 청약권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NFT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대 수익을 지급받기만 하면은 이를 미션은 이렇게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 하나씩 일단 해보죠. 우선은 어 서비스 로그인까지는 쉽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쿠폰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쿠폰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공지 있죠 여기 공지를 여기 눌러 보시면 이와 같이 뜨고요 어, 중간에 하단에 보면 여기 해피홀리데이 이벤트 안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열기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 조금만 내려다 보시면 오늘부터 해서 어, 1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각각의 해피 쿠폰 어, 쿠폰 코드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해피 omc 15요 문구를 복사를 하시면 되죠 자 요렇게 확인된 이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어디다가 입력을 할수 있냐면요 어 여기 사람 마크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나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쿠폰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복사하신 쿠폰 값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션 자 아파트 청약하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청약하기는 여기 청약 정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청약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경쟁률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16,454 대 1입니다. 어, 이거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경쟁률은. 최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삼성인데, 근데 웬만하면 개인적,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그, 이 아파트 등급이 높은 곳이 나중에 임대 수익도 높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경쟁률보다는 그냥 이그 등급별로 등급이 어느 정도 높으면서 경쟁률도 좀 낮은 뭐 이런 곳 이런 곳을 저는 도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 청약 신청을 하고요 여기에 최대 숫자로 일단 청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약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어, 세가지 여기까지 그 미션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 임대 수익은 여기 내 자산에 들어가시면 하루하루 출석 체크를 통해 가지고 내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받았구요 그이 임대 수익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nft 보유하고 있게 되면 일정량의 임대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각 어, 이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임대 수익을 지급 받기 이것을 누르게 되면 오늘의 모든 미션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양말 수가 총 4개로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고요이 양말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아직 이 OMC 라고 하는 코인 은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람다256 그 거기 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어찌됐건 여기 0.1 OMC부터 50 OMC 그리고 청약 쿠폰 5장에서 100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거죠. 요게 가장 확률이 낮을 건데 요게 가장 높겠죠. 요거까지도 일단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